와, 기화? 저 기화. 지금 이게 창살 위에 기화가 있어요.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약간 시골집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약간 선비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나지 않을까요? 시골 느낌이 나면서 좀 정겨워요. 네. 그러면서 세련미까지 있어요. 예, 네, 약간 할머니 때온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해물 절 면이라고 절면 자체가 칼국수라는 의미예요 아, 아 그래요? 아, 절 면이 모르겠어요. 칼국수야? 네. 야, 와, 시원해 보인다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음. 국물 색깔이 뽀얗거든요? 저런 면은 바지락을 좀 많이 그래, 넣으셨을 국물. 때 저런 색깔이 나있나 봐요 와. 아, 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웃음> 야, 이건 말 육칼이잖아. 어. 일단 그러니까 육개장에 당면 대신 칼국수 사리가 들어 있는 듯한 대박,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네. 진짜 찐이다 우와 초기 칼국수 요즘 같은 날씨에 거. 딱이야 요즘 같은 날씨에 나 잠깐만 소름 돋았어요 아까 어, 너무 맛있겠다 닭살 찢어가지고 들어온 거나 고기 고명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네. 새콤달콤해가지고 아유, 와. 유이을 살짝 풀어가지고 기대돼요. 먹고 싶어요. 야 아! 잠깐만. 아 이거 반칙이다. 와, 와. 이거 반칙이다. 양념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다 만드셨고요. 위에 간 소고기하고 아, 배즙이 아,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배즙이 들어가요? 네, 배즙 들어가요. 시원하겠다. 시원해요. 조금 달콤, 달콤, 시원할 것 같아, 네. 상큼하고. 그리고 더 쫀득하지? 네. 쪼깃쪼깃. 아. 우와. 근데 수지 아, 봐봐, 사서. 우와. 비빔 비빔 전면에 싸먹으면 한창이지. 최고지. 아, 좋아. 아. 6점, 우와. 육전 아 맛있겠다. 이거 비소리야? 육점 굽는 소리야? 이거 맛있겠다. 한대 아. 아, 해주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머 어머 어머. 육전 그냥 순삭인데? 진짜 순삭이네, 저것도. 그냥 두 개씩 먹어야지 이렇게. 저 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귀여워. 와 이렇게. 진짜. 어, 근데 해물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감찬도 진짜 깔끔해 보여. 네. 아,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 와 새우 봐봐. 새우랑 와 조개, 조개하고 오징어하고 엄청 많이 들어있어. 지금 건져도 건져도. 그니까 아니 해산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건져도 어, 건져도. 어, 아, 국물이 진짜 시원하겠다. 그니까. 음. 음. 그래. 시원한 거다 들어있네. 어. 그래, 먹어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와. 스타트! 몸 녹아 이렇게 진짜 와, 육수 진하다 와몸 녹아 칼칼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 얼마나 맛있는지 알수 있어요. 아 맞죠 이제. 아명 쫀득 쫀득해. 쫀득 쫀득해? 쫀득 쫀득하고 딱 커지지도 않고. <웃음> 오. 오 아니 바짝 바짝 뛰는거 봤어요? <웃음> 봤어요. <미꾸라지트 웃음> 네, 네, 네. 봤어? 봤어요? 봤어요. 미끄러지듯이지? 봤어요. 봤어요. 틱 봤어요. 맛있겠어요. 맛. 약간 수다 맛 수다, 수다. 수다. 수다 어? 수다가 면 치기를 하는데요? 오 아, 면 쫄깃쫄깃하다 음 쫀득쫀득하고 딱 퍼지지도 않고 맛있게 익었어 이 면에 안배 보이잖아 육수가. 근데 다 배어있어 다 배어있어 면만 먹어도 해물맛이나 해내맛이 응, 그 진하게 오! 뭐야.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비빔만두 주고. 저게 튀겼네. 만두무침이네. 만두. 와. 와 우리 먹고 갑시다. 벌써 가시죠. <웃음> 저거 근데 왠지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그안 소스가. 안 물릴 것 같은 에이. 느낌. 당헌되는 네. 수수다. 아. 수수 맛있 수수, 어, 수수, 어, 수수. 그 크기가 너무 커. 비슷해요. 저희 만두무침 나드릴게요 <웃음> 네. 뜨거워. 아 진짜 많이 수양 반도 한 입에 결국 들어갑니다. 수양이 힘겹게 들어가면 진짜 큰 거야. 네 엄청 큰 거죠. 어 지금 수다도 아 지금 한 입에 들어갑니까? 어, 요리 아,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게 집었어요 만두. 지금. 만들 접었어요. 접었어. 와. 저, 와. 저게 한 입. 원래 면치기도 못 하고 한 입에 못 넣었던 거 같은데 많이 넣었어요. 와. 만두 속 엄청 가득 차있어 완전 가득 차있고 겉은 딱 바삭바삭 속 겉바속촉 안주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이 야채를 같이 먹으니까 이게 느끼한 거를 싹 잡아주는 것 같아 음.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음. 그치? 와, 반도 무침에 나오는 야채 무침 너무너무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한데? 진짜로? 질문되면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부 와, 면발 봐. <웃음> 면발 봐봐, 미쳤어. 어. <웃음> 내가 진짜 <웃음> 진짜 기대했던 거. 와, <웃음> 맛있겠다. 아, 역시 <웃음> 면말리예요, 면말리. 이거야? <웃음> 아, 근데 딱 비주얼이. 이건 맛 없으면 안 되는 비주얼이야. 아, 너무 맛있다. 음 돌리고 돌리고 또! 오! 음아 수다 정말 대단하다! 아, 면 치기가 늘었어! 진짜 많이 늘었네요! 어! 알아요! 말아 계속! 오! 오, 오, 오, 오 참기름이랑 진짜? 참기름의 고소함이랑 양념의 상콤함이랑아주 약간 쫄면 같기도 한데 면발이 어? 이게 칼국수면이라서 진짜 더 이렇게 잘 배운 잘것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미친 거 아니야? 음? 장난 아니지? 내가 <웃음> 그랬잖아. 빨리 추가 사람 지금 말해야 돼. 야너너 너 먹을 거야? 아니 아니 먹을 거야?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장난 아니지. <웃음> 입에서 그냥 이렇게 목구멍으로 흘려 들어가는데. <웃음> 그리고 새콤달콤함이 미쳤어. 뭐 하나 먼저 놔드릴게요. 세 개로 나올 거거든요. 아, 네네네. 네. 장유유선. 우와, <웃음> 미쳐봐. <웃음> 이게 세 개예요? 장유유선. 우와, <웃음> 미쳐봐. <웃음> <웃음> 이게 세 개예요? 네. 상류에서. 세 개, 세 개? 네쳐봐요나 네, 네, 하나만 먹어게요안 돼. 아, 제발. 안돼. 넌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먹어보자. 하나 만 먹어, 딱한 점부터. 그래, 딱한 점만 먹을게. 우와. <웃음> 야들야들한 거봐 먹어. 아, 일단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 생으로. 육향이랑 호두통트로 같이. 부드러운가 봐 많이 씹지도 않아요 질기지가 않아서 저렇게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지도 한번 궁금해요 거득 거득하지? 네. 저거 봐와 와 제대로 먹는다 와호박이 있어? 육향이랑 음 엄청 찜의 끝이 음 약간 임금님 수란상에 음 나올 법한 고급적인 아롱 사태가 잘못하면 진짜 녹는다 즐길 수도 있거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즐기고 저희가 원래 수육에 나가는 소스거든요. 아 저희가 원래 이렇게 계란 풀어가지고 찍어서 아 드시면 되세요. 네. 약간 스키야키식이야. 다 스키야키식. 그러니까 음 찍어, 음 이렇 찍어 먹는 건가 봐. 음 오, 오 너무 좋야 수육에도 어떻게? 잠깐만 써봐요. 이거 이게 일식집에서 주려했던거 아니에요? 일식, 우동 같은 거에 찍어 먹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웃음>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소스 진짜 멋있다. 와, 비주얼 봐봐. 노른자가 감쌌어. 저푹 찍어가지고 소스에다가, 와. 와, 말리 봐봐. 초기 3개요? 아, 초기 3개요, 네. 네. 진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을 음. 것 같아요 저자 소스의 그 알싸한 맛이랑 초계칼슘은 좀시원하지요 어, 어, 왔다 왔다 초계시 올려드릴게요 진짜 네. 저쪽으로 쳤습니다 바로 바로. 진짜 감사합니다 양 진짜, 진짜 많은데? 고기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요? 사장님 맛있겠다. 이봅시다. 근데 국물부터 좀 맛을 봐야겠다. <웃음> 네. 저희 <웃음> 60분 먹는다. 카운트 오, 들어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렇지. 60분 스타. 와 시원해. 음. 요새 같은 날씨에 저거 한 그릇 딱 먹으면은 오, 어이가 싹 씻겨 나가죠. 싹 씻겨 나가죠. 싹. 와. 면이... 시원하게 들어가 있네. 면이 얇다. 음야 최고네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집에서 텀마루에 앉아가지고 아시죠? 선풍기 바람에. 아아아 야면바 아 여기는 깨가 엄청 고소하다. 야. 음 여기는 맛이 특유한데 어 무슨 맛이 난다? <웃음> 야면바 그러니까 면이 엄청 와... 야 미쳤다 와, 면 진짜 저면 탱글거리는 거 봐봐 와, 와. 와. 아 진짜 쫄깃거리 야. 야. 아니 치킨 한 마리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살이 닭, 닭고기가 엄청 많다 뭐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음, 음. 음! 왜 이렇게 쫄깃해? 와 어, 진짜 쫄깃해? 쫄깃해? 진짜 쫄깃해? 너무 쫄깃한데? 진짜로? 좋다 진짜 세상 쫄깃자 1회 갑니다 1회 아, 그고 일행. 갑니다 1회 5년을 오 면치기에 공부를 했대죠? 5년 동안 어머! 다섯 기 너무, 너무 너무 예쁘게 먹는다색처럼먹는다아 <웃음> 깔끔하게 먹어요 봐. 깔끔하게 에이. 미래 느끼는 거. 어봐 쫄깃하죠? 엄청나게 먹지 면이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 쫄깃쫄깃하지? 와 진짜 쫄깃해? 좋대요? 진짜 너무 쫄깃한데? 진짜로? 야. 음. 먹어봤어? 닭고기 먹어봤어요? 이게 국물이랑 닭고기 같이 있어서 복복하지 닭고기. 않고 닭가슴살인데 촉촉하죠? 음, 너무 맛있어 자, 드디어 저육전 나왔습니다. 늦게들계서 죄송합니다 세요에요괜찮히니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요 여기 그날달요 소스가 바로 나왔네요 이름이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저희가 소스에 간장 소스거든요. 아, 찍어서 드시면 누룽자죠? 네 맞습니다. 한번 일단 퍽치어 가지고 먹어볼 아아 <웃음> 한번 먹어볼까. 일단은 육전 한번 먹어볼까. 고기랑 잘 어울려요 이거. 소스 소스 소스. 그이야? 야, 육전인데 육즙이 흘러. 녹아? 어때? 부드럽게는? 엄청 맛있어. 안에가 엄청 부드러워. 음! 야채도 이게 양념이 절여져 있네. 새콤하네. 진짜 얇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원래 고기가 얇으면 거친데. 육카레? 맑았네 파를 튀겼다고? 대단다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아, 진짜 맑았 진짜, 진짜 찐이다 찐 진짜, 진짜 찐이다 왔어. 어머니가 진짜 욕심낼 만하네요 어, 뭐, 뭐, 뭐. 그럼 파기름 어. 그향도 파기름... 있을, 국물이 뭐, 뭐, 뭐. 파기름... 국물이 있을 국물이 거 아니에요? 기름 튀겼으니까 것 같아요. 오. 아니 진짜 파가 튀겨져 아니, 있어 비주얼이 너무 특이한데? 어, 네, 일단 먹어볼게감사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조합이 됐을까? 이제 하가 하가 하가 뜨져 있으니까 엄청 고소해. 아니 건더기 막 건더기. 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칼국수 처음 봤어요. 야. 오 아미부터 갑니다. 아미가 아미가미다 면치가죠? 오. 오. 아니 진짜 달리기 선수래다 면은 50m 선수야. 아면수가다 배웠네 면에. 와. 와한 번에. 어머머머, 어머소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어. 와. 머머머머머머맛있머머머머머 아, 어머, 아, 너무 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수해 가지고 면에 그 육수 맛이 저희 바지락무침 나왔습니다 색발봐바지 <웃음> 어머 나색발봐안 먹어봐도 맛있어 수리랑 먹으 진짜 잘해 안 먹어봐도 맛있어, 술 잘하고 술 잘하고 <웃음> 안 먹어봐도 맛있어 저기 양념은 아, 바지락무침 한번 먹어볼까? 좋아요 아니 바지락이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어 여기 아 아니, 저기 도들었어요 저기 다 <웃음> 들어가 초무침 아 초무침 맛있겠네요 음. 어때요? 새콤달콤의 끝판왕 음. 그리고 바지락이 되게 차가워 음. 또 시원해 음. 새콤달콤의 끝판왕 음. 그리고 바지락이 되게 차가워 음. 시원해 음. 음. 너무 시원해요 맛이 난 비빔밥 만들어서 난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래 밥을 저기다 오 지금 그치, 아미가 지금 그치, 바지락을 그치. 밥에 놓고 있는데요. 잘한다, 잘한다. 아 바지락 잘한다. 초무침에 그럼 바지락 비빔밥. 비빔밥. 네, 바지락 비빔밥 청, 초무침 비빔밥. 반말리 약간... 아 반말리 자리를 탐내나요? 나밥 밀물 안 먹었는데 혼날까 봐. 혼날까 아... 봐. <웃음> <웃음> 무한 미필이잖아 네, 무한 리필이에요. 그래서 좀 자제했습니다. 자 아미 아 들어갑니다. 아 아미 봐. 우와. 음! 맛있지? 음! 음! 어, 아, 왜 이렇게 상큼하지 아. 살짝살짝 살짝 풀고 있어. 었 음! 너무 맛있다. 재료가 하나하나 다 싱싱하고 맛있다.